23번 공모집행 방해죄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 가비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부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선, 운전석 쪽에 어,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10 10 내지 15미터 가량 걸어서 따라가다가 어,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더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경찰관이 아이고 이봐요 잠깐만 잠깐 하면서 그 운전석 쪽에 열려있는 그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막 빨리 가려고 도망치려고 이제 막 속도를 낸 거겠지 자 그러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손을 놓아 버렸겠죠 손을 놓았다고 나왔네요 깨끗하게 다시 해볼게요 손을 놓아 버렸어요 자. 요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느냐? 근데 우리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단속 대상이 되는 그, 그 사람의 어, 자동차의 그 유리창문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 쫓아가다가 손을 놨는데 자 요거를 어,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 펌퍼로해 갖고 왜어 경찰관을 만약에 어 미리 미리 붙였다면은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만 지금 여기처럼 경어 경찰관이 그 단속하다가 이제 어 이봐요 하면서 그 유리창문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자, 이 그러다가 손을 놔버린 경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맞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맞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경찰관 A, B가 A에 대하여 접수된 어, 피해 신고를 받고 자, 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사 업무 하던 중자 여기 갑이 같은 장소에서 A,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 경찰관 A를 폭행.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자 지금 누구 누구 폭행했어? 경찰관 A 폭행했지. 또 경찰관 B 폭행했어. 그 제지하는 경찰관을 또 지금 몇명 폭행했지? 두명 폭행했죠.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각 경찰관 개개 하나하나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각각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 에 보시면 어, A와 B에 대한 공모 집행 방해죄 형법 제 40조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A의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한 거, B에 대해서 폭행한 거, 그두 개의 어, 예, 폭행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공모 집행 방해죄인데 이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는 거. 예, 오케이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색깔 좀 바꾸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현행 범인 체포의 적법성. 자, 중요합이야 여기. 현행 범인 체포의 그 적법성이라는 거. 자, 이것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사후에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찌 됐든 저지됐든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딱 봤을 때, 경찰관이 봤을 때 현행 범인에 맞다. 현행 범인으로 맞다. 인정된다면 은 현행범인인 거야. 사후에 그 사람이 뭐 책임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갖고 뭐 현행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행범으로 보면 은 바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번 방송국 프로듀서와 촬영 감독이 수용 중인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촬영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받은 후 끊읍시다. 자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이 이, 뭐라 그러죠 취재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듀서가 취재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한테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야그 수감돼 있는 사람한테 얘기 뭐 바, 손으로 뭐, 뭐야 그. 피디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오기가 되게 힘들거든 볼펜으로 다 일일이 말하는 거다 적어 적어오기가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살짝 이제 어 반입이 금지됐는데 명함 지갑 모양의 녹음기를 살짝 거기다 어디 숨겼나 봐요 그리고 교도소 교정 시설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이 반입 행위가 과연 그러면 위계의한 공모집행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해볼게요 위계라는 거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바로 이 위계 자, 과연 몰래 녹음 장비를 들고 간이 행위가 과연 위계로 볼수 있느냐 자, 이거는 위계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뭐, 뭐 다른 뭐,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갔다든지, 뭐, 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고 갔다면 어처구니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PD가, 프로듀서가, 아, 그거 저기 피어소자가 그거 어억울하면 하소연하는 거 이제 좀 어, 녹음 같은 거좀 뜯으려고 이렇게 어 몰래 가져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하면서 처벌하면 좀 과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좀 어,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되겠다 해 갖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한다 땡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녹음기 들고 가도 자, 교도소에 녹음기 몰래 들고 간이 사건 어떻게 됐다? 위계로 보지 않았다. 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좀 하고 또 5번 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시 어,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뭐 어, 예를 들어서 적극적 사수를 썼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일을 꾸몄을 때 위계에 의공무집행방해죄로 보는 것이지 뭐 여기 보기에 뭐 단순하게 무슨 허위의 증거 제출한 정도의 이런 정도는 좀 사술이 좀 약하다. 그래서 위계에 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위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